우리 정주영 아저씨 베트남에도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리준 채널의 준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다낭의 파하사 서점 응? 음? 왜? 기요여기가 응? 다낭에서 유일하게한국어 책판을 던 아. 곳이... 안녕 안녕하세요너왜디었어 아. 너키나오. 저기 도착했어 기오기 <웃음> 아니야 기저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다시 15분 십오분? 음. 나는 5분쯤에 대충 했어 <웃음> 나도 들렸어 <느렸다. 웃음> 여기 책 보고 싶은 거 있어? 너 이거 책 사면 일, 이해할 수 있냐? 이해할 수 있긴 한데 뭐 재밌어 보이는 거 없어? 참... 이런 거 있잖아 케이팝 독학사 책을 읽다가 단어를 찾는 게 귀찮아서 야, 그럼 단어 공부해야지 단어 공부하 좋지 여기 올 때마다 느낀 건데, 한국 책좀 비싸긴 해요.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, 60만 동. 이거 3만 원이에요, 3만 원. 지금 보시면은, 조금만책입데 그리고, 이거는 어린이 책 같은데, 야, 너생각하기 이거 얼마일 것 같아? 40만 동이요. 땡 32만동 가깝네요 <웃음> 그리고 이렇게 bts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사도 있고 한국사는 있는데 베트남 역사는 없다 아무튼 베트남 에서도 볼수 있는 오징어 게임 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든 것같더라고요 6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6층은 뭐 미팅룸이랑 회의실 있고 1층 2층은 책 있고 그 다음에 3층 4층은 이런식으로 학용품이나 어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음, 노트랑 펜 하나 색깔 해서 왔습니다 노트를 한개좀 사려고 했는데 아, 모닝글로리가 있어요 있지말이에 응? 음. 요거 하나 사야겠다 이쁘네 우리 정주영 아저씨 베트남에도 계시군요 오우 리 BTS는 블랙핑크는 만화책으로도 있고 앨범으로도 있고 안네 어? 아이고 우리 향수 형님 여의되셨군요 미추한 곳에 <웃음> 이거는 한국 작가꼬네 유완스카 입 제목이 너를 사랑하면 내 인생을 근데 이거는 25만동 한국보다 그래도 싼거 같은데 책세권더 샀어요 아이씨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 6천원이야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이 영상이 2021년 11월쯤에 촬영을 했었는데요.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는데 서점에 갔을 때 내부가 좀 바뀌면서 교보 하트랩 코너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. 한국어 책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. 오늘의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보다시피 오디오북 협찬이 있었어요. 원래 제가 광고 제의로 와도 잘 받지 않는데 제가 잘 사용하던 윌라 오디오북에서 광고 제의가 오고 윌라 오디오북에서 구독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. 제가 운동할 때나 아이를 볼때 자주 사용하는 오디오북인데요. 베트남에서 구하지 못한 책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. 베스트셀러도 공짜로 읽을 수 있고 가입하면 오디오북 뿐만 아니라 어 클래스에 그 베트남어 강좌도 있어요. 물론 다른 강좌도 되게 많지만 어, 베트남어 강좌를 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어, 첫 걸음부터 초급, 중급, 실전 비즈니스까지 다양하게 있고요. 어, 지금 쿠폰 이용하시면 1개월 무료랑 그다음에 3개월 50% 할인이 됩니다. 어, 윌라 회원가입 후 쿠폰함에서 리즌 채널 입력 또는 어,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쿠폰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처럼 한 명의 가족 멤버와 무료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에게 보내줬는데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출퇴근할 때나 운동할 때 책을 들으시면서 간신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<웃음>